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크로마키 배경 없이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모바일 어플에서 그게 가능해? 캡컷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배경 제거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배경을 없애거나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캡컷을 실행을 했고요 편집할 영상을 불러와서 컷 편집을 앞에 잠깐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이 배경만 없애는 방법 하나랑 그 다음에 배경을 없앤 걸 다른 영상에 입히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을 때문에 화면이 가로이고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마우스 커서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마우스 커서를 잘 따로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가 배경을 입히고 싶은 부분을 컷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쯤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멈춘 부분에서 저는 배경을 따고 싶습니다 그러면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왼쪽 밑에 분할 보이시죠 분할 클릭해서 한번 잘랐고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서 혹은 그 다음 말을 하기 전에 또 여기까지 멈춘 상태에서 다시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분할 이렇게 사전 작업 다 끝났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쭉 당기고 잘랐던 클립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배경 제거 보이시죠? 이 배경 제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러면 배경이 제거가 됐습니다.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캔버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뒤에 배경 색상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뭐 마음에 드는 걸 바꿔서 글씨를 여기서 뒤에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뭐 다른 배경 같은 거 이렇게 놔두실 수 있습니다 예쁘게 그러면 딱 내가 원했던 이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분할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 전체 부분을 다 한번 배경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배경 제거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을 하고 배경제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영상이 좀 짧거나 효과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에 따라서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배경을 돌려놓고 싶으면 클립을 선택하고 다시 배경제거를 클릭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뒷배경이 그냥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부분만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상을 다시 불러와서요. 아까 내가 내보낸 영상을 다시 또 얹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PIP를 들어가서 PIP 추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뒷배경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긴 했는데 이 장면에서 막 없어진 거기 때문에 작게 줄여도 상관 없지만 사람이 나타나는데 다른 쪽에 또 나타나게 하고 싶다 하면 은 나타나게 하고 싶은 배경을 또 가져와 줍니다 PIP를 들어가서 PIP 추가를 하고 이렇게 줄여줍니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쯤 놔두고 싶다 하면 이 상태에서 영상 길이를 맞추거나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배경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제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아예 완전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와서 PIP 추가로 가지고 온 다음에 영상 전체를 이긴 영상 전체를 이렇게 만들고 배경 제거해서 이렇게 놔두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배경 제거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이게 완벽하게 다 된게 아닙니다 100% 가야지 된거고 이 와중에 x를 눌러버리면 배경제거가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음성들도 잘 나오고 비교적 이 배경이 좀 깔끔하게 따지는 편이더라고요. 뭐 움직임이 엄청 많은 거는 조금 안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제 화면도 이 기능을 사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